있으면... <웃음> 옳지 옳지 잘했어요 방울씨 마타는 거의 다쓸수 있게 됐네요 호수를 이동하는 거리도 짧지만 돌아왔고요 이제 제가 하는 말에 반응만 해주면 될텐데 <웃음> 그래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말하지 못해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요 잃어버린 시간만큼 저와 같이. 그러니까 저수지? 그렇게 걱정하듯 쳐다보지 마세요. 어? 아, 아니, 난 그냥 지나가는데 보여서... 에이, 미안, 티 많이 났어? 방울이가 계속 저 상태잖아.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 보니까 요 며칠 이것저것 가르쳐 주던데,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글쎄요. 일단... 빠르게는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잊은 걸 떠올린다기보다는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라. 아마 배우는 게 끝나도 이전의 방울씨는 아닐지 몰라요. 뭐야 그게? 그럼 다른 방울이가 된다는 거야?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다 키워보면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제가 아기 방울씨의 엄마예요 엄마라니... 이게 무슨 육아도 아니고... 참고로 아빠는 저수지예요 우리 셋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봐요 안 만들어! 이럴 때까지 가족 타령이야! 그래도 같이 방울이를 키우는 건 찬성이야 방울이가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우리도 방울이를 지켜줘야지 <웃음> 네, 신부름꾼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준비는 되셨나요? 다른 신부름꾼들과 만나러 갈? 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어 한기나마저씨가 오리진 휠을 다 고쳤대 너만 오면 바로 베개의 요새로 출발할 거야 좋아요, 어서 가도록 해요 이 이상 기다리게 했다간 저수지의 속이 새까맣게 탈테니까 아, 아니거든?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도 보고 싶기는 해 미래도 아저씨도 은하랑 루시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야 애리 너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웃음> 어떤 분들인지 기대가 되네요 네, 정말로요 너무 추우면 이야기해. 옷 수선을 해줄게. 혹시, 다치셨나? 아, 저수지 씨, 데려오셨군요. 에리오님, 오면서 얘기는 들으셨어요? 네, 수리가 끝나서 출발할 거라고. 어, 어라? 왜 갑자기. 에리오님? 갑자기 현기증.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저수지의 품에서 쉬고 있으면, 어라? 에, 에리야 잠시만 비켜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볼... 이건... 맥박, 호흡... 모두 정상이 아니에요... 동공도 확대되어 있고... 위상각송이란 것 때문 아냐? 원래는 그때 쓰러졌어야 했다며! 아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의식은 이미 끝났고... 인자도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간단한 검사라면 모를 대당초 차원종이 만든 함선이라 인간에게 쓸수 있는 의료 설비도 없어서 저... 저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이 바보야! 어, 어, 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임시 지부장님께 도움을 요청해볼게요 무사히 돌아오세요 <웃음> 이야기는 들었어요 에리씨가 위급한 상태라면서요? 음, 갈수록 안좋아지고 있어 여기서는 원인도 알수 없다나 봐. 의료 설비가 많이 열악한가 보군요. 하지만 남극의 요새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라서. 차라리 남극 밖으로 나가는 게 낫겠어요. 오리진 휠의 수리는 다 끝났다고 했죠? 독일에 사냥터지기 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위상능력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죠. 제가 사냥터지기 성쪽 분들에게 협의를 구해볼 테니 여러분은 그곳에서 치료와 정비를 받도록 하세요 이후에는 신서울지부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사냥터지기서... 거기라면 진짜 에리를 낫게 할수 있는 거지? 으이, 지금은 심부름꾼들을 만나러 갈 때가 아니네 조금만 참아 에리야 <웃음>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역시 우리는... 가족이네 저수지를 위... 해 <웃음> 바보야!!! 그럼 허유미 경감님, 인수를 부탁드릴게요 네, 맡게만 주세요 한기없씨 오리진휠의 상태는 이제 괜찮은거죠? 네 괜찮습니다 언제든 이륙 가능합니다 그럼 서둘러 출발하도록 하죠 에리씨의 상태가 걱정되네 알겠습니다 다들 안전띠 꽉 내십시오 오리진휠 발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리 산더미처럼 도착! 목적지 도착! 신서울 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 자율 비행 모드를 종료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모두 먼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 캐롤리에 마중 나와줬구나. 잘 지냈어? 그럼요, 저수지씨.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 기뻐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에리씨는 이제 괜찮으신가요? 여기 오기 전에 독일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서요? 네,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치료에 더해서 힐데가르트 기관의 협조도 받을 수 있었죠. 말이 좋아 협조지 반강제였잖아 그거! 하여간 보스도안 주고 사람을 부려먹다니! 일이 잘 풀렸으니 잘된거 아닐까요? 이제 신서울로 가서 임시 지부장님과 만나면 어그래. 어그래. 어? 이건 무슨 소리죠? 소리?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잘못됐어. 이건 잘못된거야? 왜 나에게 이런일이? 뭐야? 에리야 또 왜그래? 다 나은거 아니었어? 이건.. 그때와는 달라요.. 이 목소리는.. 이대로 죽을바엔.. 모두와 같이 죽는게 마치.. 죽어! 모두 죽어봐려 에리야! 갑자기 건강이 또 악화되신건가요? 제가 살펴볼게요 이건... 전에 쓰러졌을 때와 같은 증상이에요 왜 한동안 괜찮다가 다시... 일단 서둘러 이동하죠 신서울집의 의료시설로요 어... 에리씨는 이곳의 의료시설로 급하게 옮겼어요 바이탈사인이 조금 불안정하긴 했지만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진 않을 거예요 에리가 왜 쓰러졌는지는 모르는 거야? 네... 독일에선 완치된 것처럼 보였는데 정밀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건강하게 승급 심사까지 받으셨 그런데 신서울에 오자마자 다시 발병하다니 남극에서도 그렇고 뭐가 원인인 걸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는 위상능력자들을 위한 시설이 잘 마련된 곳이니까 금방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에리씨가 낫게 해드리겠어요 <웃음> 저도요. 저도 전력을 다해 돕겠어요. 음, 고마워. 두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하네. 여러분 모두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곧 이쪽으로 오신다는군요. 아, 말이 끝나자마자 도착하셨군요. 인사를 하시죠. 모두 잘 오셨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의 건투를 항상 기원하고 있어. 어서오세요. 남극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한기남 씨에게 들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또 하나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신서울지부의 모두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릴게요. 어, 이러지 마세요. 저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는걸요. 그렇습니다. 에리씨와 저수지씨에게는 미안할 따름이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적들에게 잡혀가긴 하고. 그나저나 여기 되게 번쩍번쩍하네. 대체 뭐하는 곳이야? 그건 저 이빛나가 설명해드릴게요. 이곳은 신서울지부의 지휘통제실. 원래는 가상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제 연구소였죠. 그래서 최신 가상현실 장치들은 물론이고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돕는 슈퍼컴퓨터도 있죠. 이를 통해 신서울 전역의 위상 변곡률 수치를 연산하면서 처음은 발생 시 즉각 훈련 중이던 클로저들을 투입한다. 이두 가지 목적으로 제 연구소가 신서울지부의 지휘통제실로 발탁된 거예요. 음... 잘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곳이라는 거네 그런데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 으, 그 그... 그거... 그건 뭐... 그런 거치곤 너무 당당하게 노출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 아... 아니라니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입는 거라니까요! 으흐, 어서 화제를 돌리지 않으면... 아 맞다! 저수지씨는 시궁지팀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하셨죠? 같이 만나러 가지 않을래요? 그분들도 신서울에 계세요. 뭐? 우리 심부름꾼들이 여기에 있다고? 유니온은 과거와는 다를 거예요. 응? 다들... 다들 무사한 거지? 아픈 사람은 없고? 네, 모두 무사하세요. 시궁지팀 여러분에게 저수지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들 빨리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쓰러진 에리를 보살펴주는 게 먼저야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이 혼자면 얼마나 쓸쓸하겠... 게다가 에리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쓸쓸함을 느낄 거야 오랫동안 혼자 지낸 탓에 날 가족처럼 여기고 있거든 에리는 여기 의료시설에 있다고 했지? 어떻게 해야 거기로 갈수 있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지금 가보려 했거든요 응... 음, 고마워 캐롤리엘 지휘통제 얘는 잘 때도 이런 표정... 이제 바이탈 사인은 안정이 되었는데... 이상하네요... 지금 당장 깨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왜 깨어나지 않는지... 모른다는 거지? 네... 죄송하기도요 <웃음> 죄송할 게 어디 있어... 캐롤리엘도 잔뜩 고생했잖아... 지금부터 여기는 내가 지키고 있을게... 그러니 캐롤리엘도 들어가서 푹 쉬어... 특별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알겠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아. <웃음> <웃음> 남극에서의 일이 다 끝났나 했더니 내 옷만 드는 능력으로 에리를 깨울 순 없으려나 하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힘 같은 건 없는데 아, 답답해 <웃음> 그러고 보니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을 엄마로 생각한다던데 에리도 그거랑 비슷한 걸까? 처음 깨어났을 때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날 가족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런 작은 인연에 기대서라도 외로움을 이겨내고 싶은 거겠지 하여간 신경쓰이는 여... 야, 에리야 이거 공짜로 봐주는 건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보수를 받아낼 거라고 아, 음. 어, 에리야, 정신이 들어? 거긴 안 돼요 음. 아, 뭐야, 잠꼬대였잖아 뭐, 잠꼬대를 할 정도면 금방 일어나겠네 그럼 나도 조금 느긋하게 있어도 되려나? 침대에 기대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아, 힘들다 생각해보니 제대로 쉬지도 못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네 에리 너, 일어나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빚지 받... <웃음> 피곤해... 잘 가시고 또 오세요! 추가 수당 많이 나오겠죠? 여기는 대체 어디일까요? 몽롱한 느낌인데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걸까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모든 게 애매하네요 싫어 어, 이 목소리는 싫어 무서워 끝났어 다 죽을 거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들었던 목소리와 비슷하네요 도와줘 살려줘 죽 일단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가봐야겠어요 꼭 완주해내겠어요 믿음만 타보죠 접지력이 약해요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자! 개적이에요 험난한 날씨라도 계속 달리겠어요 보조해줄게요 이포우만 돌파하면 자! 헤드라이트 도로가 젖었네요 야앗! 보조해줄게요. 다 젖었어. 그치질 않네요. 야앗! 리듬만 타 보죠. 자, 이런 못 달려요. 하이빔. <웃음> 천천히 몰았어야 했는데. 가요 그곳으로 이런 못달려요 도로가 젖었네요 헤드라이트 버림받았어 우리는 버림받았어 어도워 아무것도 안보여 뭐야 여기는 어디지 나도 모르게 처음 보는 곳으로 와버렸는데 저수지 어째서 저수지가 여기에 <웃음>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제발 <웃음> <웃음> 하나같이 기분 나쁜 목소리뿐이네 미워 어차피 죽을거라면 다가오지마 저리 가라고 저수지가 쫓기고 있군요 서둘러야겠어요 이 주행은 못 막아요! 최악의 빗길이네요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리듬만 타보죠 더 빠르게! 스키드마크! 교대할래요? 도로가 젖었네요? 안돼! 사고 내버렸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도로가 젖었네요. 자, 목적지까지 일직선 비가 내려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교대할래요. 으흥. 천둥의 감전은 바람이 거세요. 저세 개. 아, 그치질 않네요. 하이빔 운전 맡길게요. 접지력이 약해요. 핸들을 그치질 빡지고. 않네요. 저다 젖었어요. 아 교대할래요? 저 그치질 않네요. 야 자체가 녹슬겠어요. 힘들면 말해요. 흥겹게 가봐요. 으. 으악! 사고 내버렸어. 한번더 가요. 그곳으로 목적지까지 일직선. 시더 빠르게 전등의 감전은 흥겹게 안 가봐요. 접지력이 약해요. 시 다 젖었어요. 핸들을 꽉 쥐고, 다 젖었어요. 자, 아! 안 돼. 사고 내버렸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완주해내겠어요. 운전, 마을게요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폭풍 속으로 질주. 흥겹게 가봐요. 자, 스키드마 우로가 젖었네요. 얍! 소나기군요. 얍! 소나기군요. 다 젖었어요. 힘들면 말해요하이빔 기드마 핸들을 그... 꽉 쥐고, 소나기군요. 이 포구만 돌파하면, 보조해 줄게요. 바퀴가 미끄러져요. 샤! 음악 틀까요? 해버렸어 한번더 가요 그곳으로 운전 막길 최악의 빗길이네요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이 주행은 못 막아요 더 빠르게 접 흥겹게 가봐요 교대할래요 계적이에요 비가 내려요 이야. 다 젖었어요. 소나기군요. 보조해줄게요. 자체가 녹슬겠어요. 접지력이 약해요. 힘들면 말해요. 자! 바람이 거세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보조해줄게요. 자체가 녹슬겠어요. 스키드 마크. 물 바다가 됐다 젖었어요. 야! 이 주행은 못 막아요. 접지력이 약해요. 자. 헤드마크 비가 내려요! 자! 물바다가 됐네? 헤드라이트!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이해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최적이에요! 다 젖었어요! 비가 내려요! 하이빔! 물바다가 됐네? 바퀴가 미끄러져요! 자! 더 빠르게! 보조해줄게요. 자! 비가 내려요. 이 포구만 돌파하면! 바람이 거세요. 아 힘들면 말해요. 헤드라이트! 자이 주행은 못 막아요! 리듬만 타보죠. 힘들면 말해요. 자체가 녹슬겠어요. 접지력이 약해요. 운전 맡길게요. 자, 얍 그치질 않네요. 자, 운전 맡길게요! 길도 도로도 물바다예요 음악 될까요? 여기는 병실? 제가 왜 이런 곳에 분명 저는 공항에 도착해서 그래요 기분 나쁜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었죠. 그런 저를 누군가가 여기로 옮겨준 모양이군요. 그건 아마도 저수지. 저수지? 그러고 보니 아유, 저리가 다들 떨어져. 저수지 일어나요 저수지. 어서 그 꿈에서 빠져나와야 해. 어? 어... 어라? 여기는 저수지. 정신이 들었나요? <웃음> 에리야깨어났구나 뭐가 다행이라는 거예요 저수지도 그 꿈을 꾼 거죠 그 꿈? 어떤 꿈? 기분 나쁜 목소리를 내는 차원종이 쫓아오는 꿈이요 음... 글쎄 뭔가 쫓기는 꿈은 꾼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지금은 네가 깨어있으니 다행이야 옆에서 간호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버렸다고 날 고생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번 일에는 보수를 받아야겠어. 저는 저수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저수지는 제 하나뿐인 가족이니까요. 그런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건 가만두고 볼수 없네요. 꿈속의 목소리들 대체 뭐였을까요? 너도 그 이상한 꿈을 꾼 모양이네. 일이 산더미처럼 많 만... 이상한 꿈을 꿨다고요? 두분 모두? 네. 수상한 말을 하는 차원종에게 쫓기는 꿈이었어요. 음, 같은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 비슷한 꿈을 꿨던 것 같아. 그래요. 남극에서의 일이 떠오르네요. 그때도 클로저분들이 불길한 꿈을 꿨다는 것 같으니까요. 현 시점에선 그 사건과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찝찝하네요. 일단 그쪽은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에리씨와 저수지씨는 휴식을 취하면서 몸조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응, 응, 알았어. 너는 여전히 신경 쓰이나 보네. 아, 뭐 별거 아닌 꿈이었겠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꿈은... 아마도. 아이, 또 이상한 이야기 한다. 방금 캐롤리엘이 그랬잖아. 푹 쉬라고 말이야. 이번 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너는 쉬는 데만 전념하라고. 그러다가 또 쓰러지면 어쩌라고 그래. 그렇군요. 저수지의 말대로예요. 지금은, 만약을 대비해, 체력을 보존해두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지 않을래요? 저수지가 그래주면, 아픈 곳이 다 나을 것 같아요. <웃음> 내 손은 약손이 아닌데 말이야 이, 이렇게 이 해주면 돼? <웃음> 좀더 가까이 와주세요 좀더 가까이 아, 이 정도도 충분히 가깝지 않아? <웃음> 아, 갑자기 껴안지 마! <웃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좀더 가까이에서 서로를 느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당신과 떨어져서도 이 온기를 기억할 수 있을 테니. 나중에 떨어진다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죠. 떨어지기 싫다는 거죠. 저수지도 절 아껴주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사양하지 않고. 아, 아이. 아, 에리야! 아, 그, 그, 그만해! 그 아, 간지러워! <웃음> 아, 두분 평소보다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한참 좋아질 타이밍이었는데 깨어나셨다 해서 찾아온 거였는데 상태를 보니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그러네요. 하, 다, 하, 다행이에요. <웃음> 다행이긴 뭐가 하나도 안 다행이야. 에리너 두고 봐. 이 빚은 반드시 받아낼 테니까. 네. 저는 저수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드릴 수 있어요. 아휴, 또 이렇게 얼버무리네. <웃음> <웃음> 역시 두 분은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우선이에요. 이 이상 무리하면 위험한데. 어서 오세요. 에리씨, 다시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이야기는 캐롤에게 들었어요. 이상한 꿈을 꾸신 것 같다고. 사실은 다른 클로저들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뒤라. 이쪽에서도 나름 경계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들 어떤 꿈을 꾼 건지 기억이 모호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저도 이 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시 깨어나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남극에서 싸웠던 클로저들에게는 일주일간의 포상 휴가가 내려졌어요. 에리씨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푹 쉬면서 회복에 전념해주세요. 마냥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사실 클로저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어요. 최근 사건으로 신서울지부의 전 총장파, 저희의 반대 세력들과 기싸움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 세력들의 이목을 돌리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거군요. 역시. 그리고, 되도록 쓸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약을 대비해 호출기를 나눠드릴게요. 비상시에는 그 호출기로 연락드릴 테니 꼭 받아주세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은 저와 저수지를 도와준 은인이니. 아, 그리고, 다른 클로저들 하니 생각난 건데, 남극에서 운명의 문을 닫은 클로저분들 말인데요. 어떤 분들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팀으로는 알아도 한분한 한 분은 몰라서요 아 그렇군요 이제 곧 만나게 되실 테니 제가 각 팀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군요 모두 개성 있는 분들이네요 언젠가 꼭 만나보고 싶어요 특히 저수지와 가깝다는 시궁지 팀 분들을요 저수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니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특히 저한테 저수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걔들이 노력한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거든? <웃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저수지는 저의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건. 용사 못.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다시 병실에 가. 아직 아픈 게안 나온 모양인데. 아,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있나 모르겠네. 채민이라든가, 밀수업자라든가, 진아도. 아, 그러고 보니, 민희와 방금 년 씨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어요. 민희는 앞으로 열심히 건강해질 테니까, 여러분도 건강해야 한다고 했고 방금년씨는 연시는... <웃음> 멋대로 죽어버리면 죽여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사람남네요 그리고 진화유원님은 남극에서 신서울지부의 클로저분들과 귀국하셨어요 오늘쯤 본사에 들르신다고 <웃음> 마침 저기 오고 계시네요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에리가 쓰러졌다고 하던데 이제 괜찮은 거야? 네. 걱정해주신 덕분에요. 그나저나 최근에 이상한 꿈 꾸신 적 없으셨어요? 음. 없었던 것 같아. 베로니카는 어때? 나도 없었어. 푹잤는걸 옆에 계신... 그분은... 아, 소개할게. 이쪽은 베로니카. 오랫동안... 믿고 있어요. 클로저인 당신을요. 유니온은 이제 변할 거야. 작전 부리 브리...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베로니카라고 해.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 이쪽은 저의 가족, 저수지예요. 누구 마음대로 가족이라 소개하는 거야? 저수지... 네가 저수지구나. 시궁지팀에게 이야기 들었어.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너희가 남극에 갔을 때 깨어났거든. 그러자마자 사건을 휘말려서 여기까지 와버렸네.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 또래로 보이는데 잘 지내보자. 어. 응, 음. 또래... 그렇게 보이겠지? 반응이 왜 그래? 나랑 비슷한 나이 아니야? 사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이를 먹지 않았던 거라 지금 모습은 18년 전의 모습이거든 뭐, 뭐야? 그럼 속은 완전 어른이라는 거잖아! 왠지 저와 비슷한 처지 같으시네요 저도 이 모습이 18년 전의 모습이니까요 정말? 그럼 엘리 너도 차원전쟁 시절에 네, 저도 차원전쟁 시절의 사람이에요. 사고가 생겨서 오랫동안 잠을 자게 됐는데 깨어나 보니 이런 세계가 됐네요.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더라고요. 지금은 천천히 적응해 가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나랑 비슷하네. 나도 한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적응해야 할게 너무 많았거든. 지내면서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줘. 오랜만에 세상에 나온 기분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이해해주는 친구가 생겨서 기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응, 음, 잘 부탁해. 세상은 아직.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괜찮다니까요. 계속 병실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다 나았다고 했으면서 또 쓰러지고. 적어도 오늘 하루는 여기서 얌전히 쉬라고. 나도 옆에 있어줄 테니까. 네. 저수지가 곁에 있어준다면야. 아, 그러고 보니 이 병실 우리밖에 없네요. 임시 지부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신 거겠죠? 뭐, 다른 환자들이 있으면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어서. 아니죠. 우리 둘이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배려해 주신 거죠. 응? 음, 저수지... 갑자기 현기증이 나네요. 저수지가 꼭껴안아지면 나을 것 같은데... 이 자꾸 그러면 나 가버린다? 우리 신부름꾼들 만나러? 시궁지팀... 그분들에게 가게 둘순 없죠. 저수지는 이제 제거니까 <웃음> 그래요 저수지는 이제 아무데도 갈수 없어요 자 방울씨 문을 잠가주지 않을래요? 아무도 저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 그래요 깜빡했네요 방울씨도 이런 상태고 쓸쓸해요 정말 하유, 됐으니까 얼른 자 가볍게 포옹 정도는 해줄게 자, 됐지? <웃음> 고마워요 저수지 덕분에 오늘 밤도 편하게 잘수 있겠어요 하여간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라니까 기억해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겨주할 테다 <웃음>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너희만 그토록 밝은 빛을 <웃음> 여기는 아무래도 우연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꿈은 아마도 아저 <웃음> 차원종들 일반적인 차원종이 아니네요 굳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악마라고 해야할까요? 어째 저 저런 악마들이 나타나는지 이번에야말로 알아내고 말겠어요 꼭 완주해내겠어요 아! 흥겹게 가봐요 접지력이 약해요 자 하늘도 도로도 물바다예요계절이 그치질 않네요. 헤드라이트... 안돼, 사고 내버렸어. 이대로 멈출 순없어최악게 빗길이네요. 운전 계절만큼 리듬만 타보자. 아! 안돼, 사고 내버렸어! 한번더 가요. 그곳으로 교대할래요? 자! 운전하니 어깨춤만? 더세게 목적지까지! 일직선! 폭풍 속으로 질주! 운전 맡길게요. 그치질 않네요. 안돼! 사고 내버렸어. 한번더 가요. 그곳으로! 목적지까지! 일직선 폭풍 속으로 질주! 운전 맡기어 빠르게!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잘가요! 접지력이타해져 교대할래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 트랩 목적지에! 잠시만요 저건 역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었어 죄송해요 <웃음> 이런 약한 몸으로는 짓만 될 뿐이겠죠 한기남씨 허유미 경감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정말 사소한 것들 뿐 죄송해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설마 저분들도 이 악몽에 빠져든 건가요? 하, 여러분! 피하세요! 그곳은 위험해요! <웃음> 저 악마... 두 사람을 삼켜버렸어? 이대로 두고 볼순 없죠... 뱉턴에게 만들겠어요... 자이 포그만 돌파하면... 안 돼! 사고 내버렸어 한번더 가요! 더세 개! 꼭! 완주해내겠어요! 스키드마크! 폭풍 속으로 운전하래. 집주! 어깨춤만! 자. 안 돼! 사고 내버렸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꼭 완주해내겠어요 아 운전 흥겹게 가봐요 바람이 거세요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개적이에요 바퀴가 미끄러져요 물바다가 됐네 바람이 거세요 더 세게. 히앗! 비가 내려요 더 빠르게 자~ 키드마크~ 아이비~ 자~ 물바다가 됐네. 비가 내려요. 그치질 않네요. 바람이 거세요. 그! 천천히~ 몰었어야 했는데~ 한번더 가요. 그곳으로~ 꼭 완주해내겠어요. 자~ 자, 아! 운전하니 어깨춤만 교대할래요? 더 세게!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개적이에요 야! 헤드라이트! 도로가 젖었네요, 자체가 녹슬겠어요 천이몰았어야 전이... 했는데... 한번더 가요. 그전스음악 될까요? 하늘도 도로도 물바다예요. 최악의 빗길이네요. 이런 못 달려요. 자... 그치질 않네요. 야! 바퀴가 미끄러져요. 이추행은못 막아요. 헤드라이트. 자~ 개체들은 가람이 거세요. 자. 다 젖었어요. 자~ 자~ 보조해줄게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응! 제쳤어! 더 빠르게! 라 키가 미끄러져요! 자! 아! 자! 힘들면 말해요. 물바다가 다 있네? 젖었어요! 얍! 헤드라이트! 그치질 않네요. 도로가 젖었네요. 읏? 운전 맡길 이런 날씨에 꼭 운전은 자제해 완수해내겠어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이런 못달려요. 헤드라이트. 자. 자. 자. 헤드라이트. 그치질 않네요. 소나기군요. 비가 내려요. 바퀴가 미끄러져요. 자! 더 빠르게! 바람이 거세요. 물바다가 됐네. 얏! 잘가요. 자 비가 내려요. 헤드라이트! 흥겹게 가봐요. 이 포구만 돌파하면 힘들면 말해요. 도로가 젖었네요. 바람이 거세요. 이런 못 달려요. 이 주행은 못 막아요. 소나기군요. 야. 자. 그치질 않네요. 아. 바람이 거세요. 아. 천둥의 감전은 헤드라이트 접지력이 약해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아! <뭐라> 악마들이 먹었던 사람들을 토해냈군요. 한계남 씨, 허유미 경감님, 괜찮으세요? 안개처럼 사라졌어? 이건 또 대체? 에리야, 왜 그래? 왜 갑자기 나한테 화살을... 저수지? 저수지도 이 꿈속에 들어와 있던 건가요? 저수지, 괜찮아요? 어? 에, 에, 에리야! 이건 뭐지? 에리가 둘이라니... 나! 그쪽의 당신, 감히 저의 모습으로 저수지를 공격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요! 개적이에요! 으악! 자 자체가 녹슬겠어요. 이 주행은 못 막아요. 잘 가요. 세개 리듬만 타보죠. 자, 하늘도 도로도 물바다예요. 이 화살 마치 거울 속의 자신과 상대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알것 같네요. 이 이상한 꿈과 악마들, 그리고 당신의 정체를 어? 뭐, 야 공격이 멈췄어! 어? 후퇴하는군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뒤를 쫓고 싶지만 어? 내 몸이 투명해지고 있잖아? 아무래도 꿈에서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수지 임무 힘내세요! 파, 이팅 응? 여, 러분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여기는... 그렇군요. 역시... 현실로 돌아온 모양이네요. 아... 어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두분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듣자하니 다른 클로저분들도 이상한 꿈을 꾸셨다는 것 같고 이상한 꿈이라면 설마 입이 여러 개 달린 괴물이 나오는 꿈이었어? 어? 네 맞아요 바로 그 꿈이라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에리가 나와서 날 공격했는데 또 다른 에리가 나와서 날 구해줬어 이건 뭐지? 개꿈은 아닌 것 같은데 저수지 그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아마도 <웃음> 설마 에리 요님은 그게 어떤 꿈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꿈속에 등장한 또 다른 저를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뭐야? 우리가 꾼 꿈이 대체 뭔데? 그건 <웃음> 마침 임시 지부장님의 호출이 왔네요 아무래도 이번 일에 대해 물어보실 것 같은데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기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에리... 네, 임시 지부장님. 어떤 일로 찾으신 거죠? 에리씨, 상황이 급하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쪽 클러저들이 모두 동일한 악몽을 꿨다고 해요. 게다가 그 악몽에 등장하는 건... 저와 닮은 누군가... 그리고 입이 많이 달린 악마들... 맞죠?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대답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에리 씨는 뭔가 알고 있는 거죠? 네, 알다마다요. 일단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자면 꿈에 나타났다던 저와 닮은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맞아! 에리는 나와 계속 같이 있었어! 게다가 진짜 에리라면 날 공격할 리가 없잖아! 그럼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그저... 저와 비슷한 기원을 가진 악마일 뿐이에요. 비슷한 기원을 가진 악마? 네. 그 정체는 바로... <목소리> 어? 뭐야? 갑자기 웬 경보야? 차원문 경계경보예요. 여기 오기 전에 미리 발령해두었죠. 악몽에 나왔던 차원종들이 현실에도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위치는 홍대거리, 출동한 클로저 팀들이 교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악몽에 나왔던 그 악마들이... 그렇다면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저도 현장으로 가겠어요. 자세한 설명은 갔다 와서 하죠. 짧게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은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작전 브리핑을 현장에 갈 생각이라면 같이 가. 내 능력은 천리안. 누구보다 빨리 갈수 있게 안내해 줄게. 나도 빠뜨리지 마. 도와줄게. <웃음> 이야기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차원 전쟁의 영웅들이 함께해준다니,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염원. 그 시절에 저도 이렇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두르죠. 너희들의 싸움. 잠깐만. 엘리너 괜찮은 거 맞아? 또 쓰러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웃음> 괜찮아요, 저수지. 저는 당신이 있는 한 쓰러지지 않아요 나도 곁에서 지켜줄게 너무 걱정하지마 <웃음> 믿고 맡겨줘 그리고 짐작가는 바가 있어요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가야만 해요 제 예상이 맞다면 준비해둬야 할게 있는데 에리씨 지금 나가시는 건가요? 아 캐롤리엘씨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올 때까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부 어떤 부탁이요? 기억해.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편리안으로 확인해보니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내가 길을 뚫을게. 같이 나아가자.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 주행은 못 막아요! 응! 잘가요? 자, 하늘도 돌어도 <웃음> 물바다예요. 안돼! 사고... 내버렸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흥겹게 가봐요. 제쳤어. 목적지까지 일직선. 으악! 천천히 몰았어야 했는데.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음악 틀까요 자꼭 완주해내겠어요 최악의 빗길이네요 떨어져요 스키드마크 빠르게! 이런 날씨에 온전은 자제예요 자제해야... 거의 다 왔어요 우리 트렛 목적지에 자 스키드마크 바퀴가 미끄러져요 자, 자! 이런 못달려요 아! 자, 이 포그만 돌파하면 으흥, 천천히... 몰았어야 했는데...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고! 완주해내겠어요 리듬만 타보죠 이게 빗길이네요. 전둥의 감전은 안 되겠죠? 얏! 힘들어. 너무 괴로워. 망해. 이 악마들, 꿈에서 싸웠을 때보다 더 강해졌어요. 아마도 원인은, 그래요. 여기 어딘가에 저를 닮은 그 악마가 있을 거예요 <웃음> 괜찮아요 방울씨 다 잘될테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요 찾았어! 에리를 닮은 궁수가 이 앞에 있어 그런데 이건 다른 클로저들을 공격하고 있어? 장거리 저격 때문에 다들 고전하는 눈치야 <웃음> 이대로 내버려 뒀다간 억울한 누명을 쓰게 생겼네요 특경대가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있어. 우리는 저 가짜 에리를 쓰러뜨리는데 집중하자. 좋아요. 원하는 바예요. 더세 개! 꼭! 완주해내겠어요. 보조해줄게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도로가 젖었네요. 안돼! 사고 내버렸어. 한번더 가요 목적지까지 그곳으로 일직선 운전 맡길게요 폭풍 속으로 질주의 진등! 감전은 안 되겠죠? 읏? 바퀴가 밑까요 잘가요 교대할래요 비가 내려요 핸들을 꽉 쥐고 더 세게 다 젖었어요. 야, 야, 다, 다. 핸들을 꽉 쥐고 도로가 젖었네요. 다 젖었어요. 야, 자. 연속 헤어핀이에요. 고조해줄게 리듬만 타보죠 자, 꼭 완주해내겠어요 바퀴가 미끄러져요 물바다가 다 됐네 다 젖었어요 자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자! 흑! 폭풍 속으로 질주! 흥겹게 가봐요. 제쳤어. 자! 접지력이 약해요. 더 빠르게! 개적이에요. 자! 비가 내려요. 소나기군요. 힘들면 말해요. 으흡, 으흡, 자체가 녹슬겠어요. 더 빠르게. 자. 개적이에요 목적지까지 일직선. 다 젖었어요. 자. 상대의 특기는 초장거리 저격. 하지만 그 분야라면 저도 지지 않아요 게다가 이곳엔 좋은 서포터가 있죠 베로니카씨 부탁할게요 응 에리는 화살을 쏘는 데에만 집중해줘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타이밍만 알려주세요 됐어 지금이야 맞췄어 <웃음> 명중이야 이제 자신의 위치를 들켰다는 걸 알았겠죠 그렇다면 다음 행동은 저격 포인트를 바꾸거나 직접 위협 대상인 저를 제거하려 나타나겠죠 <웃음> 역시나 이렇게 현실에서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네요 초면에 죄송하지만 가짜는 가짜답게 사라져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당신의 대답인 거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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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 신서울지부를 바꿔나가자구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임시 지부장님 나참 대답 소리 한번 크네 그래도 보기 좋다 이전보다 자신 있어 보여서 어... 누... 누... 누구긴 바보야 그새 내 목소리 잊었어? <웃음> 뭐좀 오랜만이긴 하지만 어, 어, 컨디션을 잘 조절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걱정 좀 시키... 뭐, 갑자기 누굴 끌어안아 죽을래? 아... 어, 어, 미... 미안 믿겨지지 않아 지, 진짜구나 진짜 저수지야 진짜 살아난 거야 그럼 내가 언제는 죽었어? 잠에서 깨는데 좀 오래 걸렸을 뿐이지 마, 맞아 이식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였지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 거부 반응은 없고? 아니 그보다 언제 깨어난 거야? 우리가 남극 가기 전? 아니면 가고 난 후? 가기 전이면 왜 알려주지 않고 이제 와서... 야, 하나씩 물어봐, 하나씩! 그렇게 쏴대면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 어라? 악마와 싸우고 돌아와 보니 처음 보는 수상한 남자가 우리 저수지를 괴롭히고 있네요? 기분 나쁘니까 저수지에게서 떨어져 주지 않을래요? 이대로 있다간 실수로 화를 당길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저... 죄송합니다 그래요 좀 진정해요 민수현 요원 자세한 얘기는 클로저 전원이 돌아오고 해드릴게요 시궁지 팀도 같이 듣는 편이 좋지 않겠어요? 어, 네. 아네아참 일단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에리씨 라고 들었어요 저는 민수현 시궁지 팀의 관리 요원이에요 시궁지 팀 그렇군요 당신이 바로 그 팀에 이제 곧 팀원들이 도착할 거예요 그때 같이 인사를 나누죠 네 기대되네요. 정말 여러가지 의미로요. 옷은 괜찮아? 좀 봐줄까? 아, 에리씨. 저수지. 저... 눈을 뜬건가? 언니. 저수지씨. <웃음> 어서들 와. 그동안 걱정 끼쳐서 미안. 이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또 쓰러지거나 하진 않는 거지. 저수지 언니. 이걸로, 언니는 우리에게 빚을 진 거예요.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빚쟁이가 된 저수지 씨예요. 그... 난,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는 거야? 건강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라. 그거면 됐다. 응. 음, 그거면 충분해. <웃음> 하여간 다들... 저분들이 시궁쥐팀 저수지와 다시 만나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요. 저분들은 저보다 먼저 저수지를 만났죠. 어쩌면 저수지의 가족은 제가 아니라... <웃음> 다들 인사는 잘 나누셨나요?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공제팀과 같이 활동했던 저수지씨라고 해요. 부산 남포동의 교전에서 중상을 입고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이후에도 한동안 의식불명이셨죠. 그러다 눈을 뜨신 게 최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극으로 떠나고 난 직후였지. 어째서 왜 그때는 날려주지 않았어? 말씀드렸잖아요. 남극의 이상기후로 통신이 되질 않았다고. 그리고 저수지씨가 직접 남극으로 갔었어요. 원래라면 그곳에서 여러분과 합류했어야 하는데. 직접 왔었다고? 남국으로? 잠깐 그러고 보니 유정씨가 그랬지 기남이와 유미에게 남국형을 도와달라 한 임시클로저가 있었다고 혹시 그 임시클로저가 저 아가씨였나?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저수지는 위상능력자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임시클로저는 화를 맞아요 저처럼 화를 쓰죠 너... 너 네가 여긴 어떻게... 초면... 아니... 구면 이라 해야 할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클로저 여러분 저수지의 가족 에리라고 해요 아 에리씨 뭐 몸... 저수지 의 가족 무슨 뜻이지 말 그대로 가족 이라는 뜻인데요 섬에서 저런 아이와 만난 적은 없었는데 뭔가 사기꾼의 냄새가 나는데 다들 연장 챙겨요 또 화를 쏠지도 몰라 야, 야! 기다려! 아, 기다려봐! 오해야. 오해니까 일단 내말좀 들어. 너희들이랑 싸우내는 에리가 아니야. 좀 닮기는 했지만, 내 친구가 아니라고! <웃음> 가족인 절 옹호해주는 건가요? 기쁘네요. 가족이 아니라 친구랬지? 복잡해지니까 넌 빠져있어. 어쨌든, 얘는 너희들을 도왔어. 마지막에 화를 싸서 가짜를 쫓아내줬잖아. 역시 그분이 에리씨였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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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씨가 그 궁수와 무관하다는 건 입증할 수 있어요 그, 그랬군요 저수지 에리씨와 같이 있었구나 <웃음> 부러우신가요? 저희가 좀 특별한 사이예요 아니거든? 혼자 독이 모여서 뭐 같이 있어준 거거든? 어쨌든 에리의 신원은 내가 보장할게 성격이 특이하긴 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 기쁘네요 이렇게 절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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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떠나서 지금 이대로는 현상 유지조차 힘들어요. 아까는 늑대개 팀이 현장에 있어서 괜찮았지만 다음에도 제때 출동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차원종들의 출현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최악의 사태와 직면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면 근본 원인을 해결한게 최선이죠. 여기는 저희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수면을 취해주세요. 하지만 잤다가 못 깨어난다면... No problem.